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건물이 응. 주대 문예관인데 문예관? 여기서 뭐 학생증 발급받은 발급 받은 후 여기 와서 뭐 등록하고 그래야 될 수도 있고 고그리 응. 이런저런 편의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나는 거는 저 앞에서 예비군 갈때 버스를 딱 <웃음> 떼어당네. <타고 웃음> 예비군 날에는 여기 다모여서 있다. 단과대 별로 가지? 어... 아이 섞여. 아 그래? 안그러면무무잖잖아 근데, 어, 근데 좀안그게안그 5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와아 그러네 예비군 연대 있네 커뮤니케이션 센터? 도서관인가? <웃음> 안 들어간 곳도 건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사실 솔직히 대학, 학부, 학, 대학원 다 다녀도 안 들어가보는 건물 엄청 많을 것 같아.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혹시? 이게 정문에서부터 해서 직진하는 길인데 음. 서울대가 이렇게 동그랗다고 치면 음. 오른쪽 테두리를 걷는다고 해. 음. 네, 여기서 차를 끌고 온다면 은이 음. G1 이 표지판 따라서 음. 가면은 응. 사회대랑 법대가 아 아까 봤었던 응. 대학원에는 혹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 많이 없나 학부에 비하면? 우리 학번에는 한명 있고 어... 아니다, 꽤 있지 하나. 아, 있어? 매 학년, 그러니까 경영대 재무 기준으로 응. 한 열, 오! 열 매, 매년 열두명 정도 했거든거기서한두 어... 명씩 음 근데 아예 외국인으로 온 사람이 있고 아울대생으로 계속 아... <웃음> 학부 졸업하고 하고 바로 오 사람 음... <목소리> <목소리는> <목소리는 아 저기가 정문이네 와 진짜 관악산의 전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앞에 있네 관악산 창고로도하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저건 무슨 산인지 저도 모릅니다 <웃음> 어? 밑에 계곡 있네? 아 그거는 서울대 바깥 그건가? 아. 그러니까 보통 셔틀버스가 응. 이 길에 따라 올라와서 응. 그 좌측에 보이는 저그리로 올라가서 네. 행정관 앞에 네. 사이가 행정관 앞에 네. 내려주는 코스고 안으로 들어가도 돼? 더운데? 어어 어. 밖이 으려나 어디로 가려고? 그냥 이 길을 쭉 가는 거긴 한데 이 건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서 뭐이 건물이 자연대 건물이거든? 어 자연대랑 그 옆에 농대까지 이어지는 건물인데 내부 직원분이 말리지 않으신다면요아그건거 그냥 여기 <웃음> <이리> 가자 <웃음> 자, 여기 저 버스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거기? 그. 응 행정관 그 뒤도 중고 여기가 음.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 음. 이 안에 특선도 있고 <웃음> 1층에는 헬스장도 있고 음. 아이고. 네, 전동 킥보드도 유료지. 어? 전동 킥보드도 유료지. 어? 전동 킥보드도 유료지? 네, 화학, 화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있 화학, 화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학, 화 자전거로 못다니겠다 언덕이 신어쓰겠 <웃음> 아주 튼실한 하체를 어... 키울 수 있다 급, 급경사는 아닌데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네 어떻게 보면은 계곡자락에다 학교를 지은거라 <웃음> 그냥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평지에다가 대학교 만든 케이스가 몇 없어. 외대 정도? 아, 교대, 서울교대. <웃음> 아, 저기가 관악단이야? 저기, 어. 어. <웃음> 저절로 넘어가면은 안양 가천이다. 네. <웃음> 자, 이제 이쪽부터가 농대입니다. 어... 농생대, 농노, 농명, 농생명과. 연구소가 많네. 학대학교대 아, 어. 건물 물론 저희도 수업을 잘하는데 일단 하는거이 음. 건물에도 지하 1층이나 1층에 카페가 있다 음. 어. Oh. 오른쪽에 뒤에 보이는 201통이 음. 75-1이 두레미담인데 그뭐 저기도 학식이 있고 아. 이제 거기 3층에 아마도 3층과 4층에 그 부패식으로 나오는 학식 아 그게 그 부패? 들어가 본적 있어? 아 여기서 가끔 먹어아 그래? 여기서 중도가 걸어서 가까우니까 음. 여기도 뭐 일반 학부생이 올 리는 없는 곳이네 사실상 아니지 요 농대도 에아 농대생들? 있고, 요 건너편에도 이제 자연, 자연대나 공대 친구들 학생들이있 음, 음. 여기 아까 많이 봤겠지? <웃음> 저쪽은 뭐야 32-1랑 이 38? 난잘 몰라 아아 아, 오케이 여기서 꺾자 어, 오케이